천사들의 일기, 예, 천사들의 일상 그리도 좋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삶과 이수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웠는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여서 성숙하고 성장이 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날에 올 때까지 수호천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천사들의일일일 일, 일, 천사들의 일기 천사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나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 어들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요 괜찮아요 네. 히브리스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저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살찐 인간입니다 아마 사모님 천사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살이 쪄서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익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이요 네. 골로세스 1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말미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보이는 것들 저와 여러분 우주 만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존재들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주님을 위하는 창조물이 된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영적 존재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과정에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반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한기록 10장에 하늘이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보로 전쟁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사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성,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 6절에서 7절까지 물씨면 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들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잘 되는 영혼들아, 앉으세요. 네,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지위가 있고 장소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왜 타락을 하고 왜 잘못됐는지 그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 사람을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성격을 알수 있잖아요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얘는 대충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사에서 14장 1 2절에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말은 새벽녘까지 다른 별들은 다 지는데 새벽녘까지 동틀때까지 계속 하늘에 또 있는 빛나는 별. 그런 말입니다. 별명은 별이라고 하는 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와 친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자기 속마음에 꺼네요 하나님의 보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자기라는 생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할때 나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또 아랫사람한테도 때로는 저가 볼 때는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낮춰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느낌을 줄까봐 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말 실수하고 잘못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목표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종하리라. 천국은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천국 나옵니다. 우주 밤하늘 지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성교도 북극지폐라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을 하늘. 북극지폐 산 위에 좌종하리라. 천국에는 시온산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도 있고, 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지만 하나님 자체가 빛나는 구름에 쌓여 있습니다 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나 잠깐 나타내거나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사수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 날개, 세 날개, 세상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난 구름에 항상 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가락이라도 제대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결코 볼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게시를 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단어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는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우리 육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시퍼에요 개명성이라는 놈입니다 불을 가져오는 천사 별같이 빛나는 천사 그런 별명을 가진 놈이 있습니다 한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이라 하나님과 한번 비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그 그런 사단입니까?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음부코 구덩이에 구덩이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사야는. 구약에 이사야 순자는 이미 영한 예로 찍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과정을 다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실의 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어요 이게 뭔가 해서 기도 중에 보면 뭔가 보면 청, 청, 성경이 무슨 영화같이 만화같이 상상도 안 되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을 보고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에덴 동산의 타락의 과정을 보고 선옥과 과일을 따먹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있고요 이렇다가 내가 잘못 보면 어떡하니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을 더 느낍니다 왜 나같은 죄인이 이 엄청나고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영적으로더 예민해지고 섬세하게 됐는데 까다 잘못하면 타락은 금방 일어날 수 있거든요 능력을 안 받고 타락 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만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겠죠.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사단의 성격과 사단의 속마음을 봤다고 한다면 에스겔은 사단의 겉모습, 사단이 치장을 하고 있는 외적인 모습과 사단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조금 더 나름대로 자세하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리스 28장 13절의 식구를 보니까 너예적에 너가 예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남보석, 금강석 황옥 이런 것들로 다 치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타락의 원인이 이어야는 속에서부터 속마음이나 생각에서부터 스스로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속마음을 보여줬다면 에스겔은 자기가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의시되고 지장하고 수많은 청구자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사람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누구는 누구와 친하고 이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고 저 사람의 말을 통하고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 중에 리더라든지 누구 한 사람이 치명적인 죄에 걸리고 치명적인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룹으로 타락하는 그룹으로 죄짓는 그룹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성경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다가 애국에서 탈출해온 성도들이 이스라엘에서 계명을 받아도 계명을 받는 그 과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다가도 은혜에 떨어지면 누구든지 그런 일에 희생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에스겔은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봤는데 에스겔은 더좀 색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기름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 자 우리 불사에 갑시다 누구 나오세요 은혜 받읍시다 누구 누구 누구 집사님 누구 누구 불사에 가세요 누구 하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평생에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스승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나는 그 사람을 만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을 딱교억하면 그 사람의 족쇄가 되어버려서 족쇄를 채워서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누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김용도 목사 가짜다 주님의 교회에 가지 마라 책을 보고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스승이 소위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가지 마라 그래서 아직도 묻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제짜짜 영적 스승인데 주님에게 가지 말아요 위험이 있다고 네. 그데요그 스승 잘 따라다녀라 평생에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만 자 여러분 스승이 중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마귀가 어떻게 어떻게 단장을 했는지 자세하게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기다가 금덩이로 막 발랐어, 황금으로 바르고 보석으로 바르고 거기다가 움직일 때마다 그놈이 움직일 때마다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 알어 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이 나만 종이 아셔.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빛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너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불 줄게. 내가 너에게 임지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불세려줄게 이리 와. 어머 천사님 어머 천사님 어 천사님 오, 오, 오.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외국에 집회갈 때나 어느 집에 신방 갈때 내가 장난스럽게 유머스럽게 농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좀 분수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너무 신비적으로 신비에 쌓이는 어떤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그렇게 본다니까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똑같이 욕하지는 않아요 <웃음>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똥싸주나요 똥의 색깔이 틀려요 <웃음> 네. 뭔 것도 틀리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왜? 그래야 사람은 좀 편안하게 되니까 너무 사람들은 신비스럽게 생각을 해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오늘 새벽에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개척교회 할때사모님한테 사모님 왜요? 말 시키지 마 아니 자기가 먼저 말 시켜 놓고 말 시키지 마라 그래 걷는 것도 엄청 걸어 왜 그렇게 걸어요? 아니 영이 흐트러질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웃음> 조용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뭐야? 나 어젯밤에 주님이 주님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하고 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밥 먹읍시다. 아니야, 잠깐만. 이제는 이제 나도 이제 경험이 돼가지고 누가 목사님, 하, 하나님께서 그런데 <웃음> 하나님께서는 데게목사님이 없잖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응.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했다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전부터영원후까지 영혼 계신 분이고 마귀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였어요 창조물 중에 흠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는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모른다. 그런데, 완전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스스로 생각이 잘못되고, 스스로 타락하고, 마침내, 종지부 찍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망하시는데 너톱는 그룹아 그룹으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겼다 하나님의산에서 쫓아내었다 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겸안해졌다 여러분 아름답지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지만 마음이 궁율하고 사랑하고 공유한 마음이 넘치는 그런 부자도 있고요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는데 뽀뽀한 사람이 있고요 배우지도 못했는데 더 아주 교만하고 남들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만 티를 안 내고 배운 티를 안 내고 사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어요 이 놈이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토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망신살로 뻗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예, 성경에 있는 천사들의 타락을 가르키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 두 군데를 봤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야너 내가 설명해 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 도대체 말길를 알아듣지를 못해 아 요새 우리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 동교목사님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또뭘 하나 또 만들려고 그래뭐그 소 보수 목회자 동기회. <웃음> 막 나도 모르게 내름도 거기 들어갔어. 그래서 막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뭐 합니다. 우리나라 뭐읍니다 우리나라 뭐 큰일 났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보소 너도 보소 너도 보소 진보 보소 무슨 보소 뭐. 막기야기해요 나는 거기다 뭐 하나 했어요 할렐루야 그말 한마디만 딱 올렸어요 자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다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도 주님 이름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대하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됐 때는 따끔하게 정해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데 그냥 감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장과 폐부와 악인과 선한 사람까지 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다니십니다 천사들이 감찰하고 하나님 보좌자 앞에 24장로들이 보고 있고 열두 제자 천국에 있는 백성들 수많은 천군천들을 파송해서 우리를 감시가 아니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숫자까지 다 세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10편 139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선 것까지 다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몇번 앉았지? 몇번 일어섰지? 부엌에 가고 방에 가고 의자 양도 침대에 눕고 우리는 그냥 되는대로, 육체에 이끌린대로, 피곤하면 피곤한대로, 내 생각대로, 느낀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움직여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숫자를 다 기록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행위, 다 감찰하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 나와있고요 안고 일어서는 모든 행위, 모든 행사, 내가 이 방면 저 방면 길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에레메 17장 17절 10절 하나님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우리의 심장까지도 다 살펴십니다 심장에 1분에 몇번 뛰는지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DNA 이것까지 다 하나님은 다세고 계십니다 10편 44편 21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내 속에서 내 비밀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문 24장 12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속마음을 계속 저울질 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말까? 은혜 받을까? 기도하러 갈까? 말까? 데려야 되나? 안 데려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10편 139편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 혀의 말을 다 하신다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말을 한 것도 아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 선한 말을 할 때도 행하시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도 그대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3물상 2장 3절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움직이는 행동을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내가 가족 가려고 가 하는 방향도 하나님만 아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지 아시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너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사람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 이 나라, 저 나라, 도시, 바이러스, 박테리아, 전쟁, 기근, 거짓말 다여호와의 눈이 다 감찰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로마서 14장 12절 우리 가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래서 모든 혀가 자백한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혀가 더 이상 내 혀가 아닙니다 내 눈이 내 눈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행심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호천사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즉 수호천사 이름은 무슨 L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잊어버렸네 천사가 서운해할지 모르겠는데 프리니얼. 프리니얼. 꼭걔 그 이름같아요 투들 천사가 나한테 욕할지 모르는데 자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들 역시 초선, 초, 수호천사들 역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 어, 수호천사들도 고유의 이름이 가지고 있고 수호천사들도 고유의 성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지만 명령하시면 소천사들이 자기 자유의 죄를 거부했다 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우리 본문에 마태문 18장 10절에 삼각 이 서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얘기지 아니고 너희에게 말하는니 아니, 저희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의 천사들 최소한 두명 이상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말씀 많이 하네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보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큰 생명책이 있는데 그거는 황금으로 만든 책이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책 금박지같이 그 안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생명책 이름이 정확하게 황금으로 황금색으로 있고 어떨 때는 보석같이 쓰여 있고요 이건 우리 책입니다 어떨 때는 한페이지가 굉장히 두껍게 강력하게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양합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 말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들이 천사들이 미리 딱 갖다 놓고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모자 앞에 섰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한 책을 다 가져와서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 내 앞에 심판받으러온영혼들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죽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에 기록한 대로 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휘부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랬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사들이 기록한 그 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심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심판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료. 같이 합시다. 신부들이요. 신부들이요. 준비하자. 준비하자. 예. 수호천사들은요, 매일매일 매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래요. 성도님, 성도님은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수호천사들은요 우리를 24시간 동안 단 1분 1초도 잠자지 않고 지킵니다 우리의 말, 생각, 마음, 움직임, 행동 어느까지쫙다 지켜보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체크, 체크.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체크했죠? 열 체크, 문장 체크, 이름 공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다 이름 쓰잖아요. 내가 그제 나은 병원에 갔더니 격리됐다고 경리됐다며칠안됐다 격리 그러니까 한번 멀쩡하다는 거 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두번 괜찮다는 걸 증명서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혈압약 받으러 갔다가 스트레스 먹고 열 받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보건소에 연락하고, 나하고 1대1로 나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하고, 비는 장대까지 쏟아지는데, 비를 쫄딱 맞았는데 우산 안가지고 가서. 이렇게 쫄딱 맞아 이렇게 서있는데 가뜩이나 머리에 저, 그뭐 스프레이 몇개 없는 거 스프레이 딱 해서 머리 좀 세워서 갔는데, 비 맞고 다쭉늘어졌잖아요물에 빠진 생쥐처럼 옷도 그렇고, 그또 목소리도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나 어, 경제 짓 왔습니다 근데 그모쓰이 그러니까 전화해도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아이 사람들아 혈압약 다 떨어졌다니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 거기서 뭔 경험한 줄 아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여섯 명인가 쭉막 서서서 앉아가지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나 거기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꼭그 느낌이었어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11주에서 못했는데요 감상금에서 못했는데요 봉사에서 못했는데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서 못 읽었는데요 전도를 얼마나 읽어서 못 읽었는데요 어, 어, 전도는 못 읽은 게 아니지 저도 못했는데 못했는데 안됐는데 봉사 안했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육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안되고 안되고 계속 저 하나 앞에 회개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는데도 병원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니까요. 천국 가는 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단계 단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죄의 정함을 면해야 되지. 분명히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하죠? 이 땅에서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보면 죄가 되는 거야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뺏면 죄인인 거야 이거는 주님께 천사들이 날마다 체크해요 날마다 체크하고 기록을 해서 주님께 보고를 드려요 고고뿐 아닙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것까지 내 기분이 언짢는 것까지 내가 누구를 위험한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내가 누구를 싸우고 싶다 내가 누구를 욕하고 싶다 저주한다 이런 것까지 느낌까지 다 체크해요 안색이 변한 것까지 슬퍼하고좌절하는 것까지 다 보고해요 오늘 흐림 오늘 맑음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 사람께 욕하는 것이 죄고 멸시하고 전대받고 가난한 사람을 욕하는 것이 죄고 전도 안한 것이 죄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하니까 보여주시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죄가 점점 커지, 커지더니 큰 나무가 되고 오래된 고목처럼 나무가 되면서 고목에서 빠져나오는 가지가 무수히 많은데 수천수만의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잎이 나오고 나중에는 꽃이 피는데 죄의 꽃이 피는 거예요 죄의 꽃이 죄의 열매가 막 주렁 주렁 맺어져서 나중에 고목이 죄의 열매 때문에 쿵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할 수가 있어요 그고목에 사람이 이름이 써져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수만 가지의 잎과 가지, 열매, 꽃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해서 죄가 번져서 죄꽃, 독이 번져서 독꽃이 피고 그러면서 죄까지는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고 했어요 죄졌는 시간도 연도 날짜 요일 시간 분 초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아까도 보니까 어린아이들 막 기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쫙 기도하니까 수호천사들이 옆에서 할렐루야 수호천사들이 황금 대접을 가졌는데 사랑이 잘 듣냐 사랑이가 기도하니까 꼭 50대 아줌마처럼 기도하더라 몸을 확 아이고 아리야 몸을 확 이러면서 고개를 들려봤습니다 사랑이는 어린데 여덟 살인데 천사는 수호천사는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아까도 여기다 환이나 다른 아이들은 막 기도하고 아까도 보니까 막 여러분 두살한살두살세 살짜리가 엄마가 기도하냐 같이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호천사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와와 와, 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 기도하는거 처음 봤다 그러면서 소천사가 가지고 있는 황금 대접이 있는 황금 대접에는 자기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자기 이름이 황금 대접인데도 그릇이 크기가 적어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얼마나 빠른지 바람을 타고 다니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순간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오르락 내려 오르락 내려요 천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표현한안 되고 날아다닌다 그리고 쫓아다닌다. 지상과 공중 땅 일거수일족 선행 봉사 예배 기도 헌금 찬양 성김 성령첨 전도 아까 의자 의자 가져온 분 가져가신 분 그도 다 천사들의 얼굴이 이렇게 스마일 전데가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큰 기쁨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서 기록을 할 때는, 축복의 사건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꼭표시려고 주님 나라에만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이게 천사들의 하루 일기야. 천사들의 일상이야 이게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암으로 내 믿음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의 믿음이 행암으로 증명이 되는게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가다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천사들은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상태 이런 것들까지도 기록을 해요 오늘 김 목사 꿀꿀함 오늘 김 목사 누가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움 오늘 김영동목 언제나 누가 확 뛰어든가 야이 새끼야 이거 다 기록 김 목사 회개해야 함 오늘은 머리가 더 많이 빠졌는데 김 목사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음 오늘 누구 간식함 천국에 이런 상이 있을 것같은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요 전시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천국은온 영혼들 앞으로 천국에 올 영혼들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과 천국에 갈 영혼들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전시실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대통령 임기 끝나면 기록실을 만들잖아요 우구 대통령, 누구 대통령, 몇 년, 몇 일, 며칠 몇 어느 대통령 만나고 세계 누구 만나고 무슨 선물을 가져오고 무슨 선물 가져오고 그것처럼 천국에는 자기만의 기록실이 있어요 자기만의 봉사하고 헌신한 전시실이 있고 자기만의 기도 전시실이 있고 응답받은 전시실이 고 봉사의 전시실이 있고 헌신하는 전시실이 고 전도의 전시실이 있어요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거, 이거 몇가지로딱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전시실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근거로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상이 될 줄로 믿어요. 2020년 5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김용도 목사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외치고 이건 무슨 상을 받음? 많이 좀기록해 주시오. 그리고 빨리 가시오. 천국에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들이여. 많이 좀기록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전시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떤 성도는 전시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또 눈에 쌍불을 켜고 이제 봉사할 것만 찾아서 하는데 화장실 봉사가 제일 은인스러워요 상이 클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욕을 많이 먹는 거 남들이 기피하는 거 생활 기록실도 있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그 생활 기록 카드가 있잖아요 옛날 선생님이 다기록한데 근데 거기에는 더 자세히 영원히 빛날 생활기록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요 주님의 광고도 하셔 아주 특별한 성도들은또 광고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속마음을 먹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다니까 기록된 책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고요 천국에 가면 영화 필름처럼 기록 전시실이 또 있어요 DVD 비디오 가게처럼 천국에 큰 비디오 가게처럼 DVD같이 그런 비디오 전시실이 다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걸 가져가서 틀어줘요 보여줘 무섭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좋죠 그, 어제, 김영순 집사님이, 오늘 지금 이제 병원에, 그, 암, 그, 그, 무슨 치료죠? 항암 치료받으러 가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가발 속 하셨는데, 요 목사님, 요새는 왜 말씀으로만 설교하세요? 청과 지웅 얘기 좀, 왜안 해주세요? 옛날이더 은혜스러워요. 집사님, 얼마나 됐다고 지금 옛날에. 목사님, 나 1년 됐어요. 그래서 몇년전 것을 다 들으셨대 알았어요 집사님 내가 집에 가내가회개했어요회개해서 주님 친구가 지옥에게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할수록좋고 그리야 성부들이 경각점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까우게 될 것이니라 너도 장담하지 마라 너희들도 장담하지 마라 그래서 또 합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있어요 황금색으로 되어있는 책인데 아주 아주 크고 두텁습니다 예. 황금색으로 나는 빛나는 책이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생명책을 관리하고 있고요 황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황금금속판 같은 그런 책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행의책들도수덥 없이 많이 있는데 상상이 안갈 정도로 여러분 한두 권이 아닙니다 상상이 안갈 정도로 내 행위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죠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실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대나무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 보니 그게 떨어져서 내가 있는 곳에 산처럼 조개무덤같이 산처럼 막 쌓이는 거에요 이게 무슨 동전이었더니 거기에 동전에 하나마다 내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에요 계속 떨어져 딱따랑따랑따랑 보면 또 동전에 제목이 있고 그게 산처럼 쌓이고 산처럼 쌓이고 또 산처럼 쌓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또 공중에 또 종같이 나를 매달아 놨는데 거기에서 또 통전이 천국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들이 움직여서 막 음악소리를 하니까 종들이 부딪히는데 종에서 또뭐가 통전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통전이 보니까 나의 죄목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산처럼 또 쌓이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내가 막노동으로 단련됐고요 구두닦이 안 해보고 웬만한 것은 내가 노동으로 단련됐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직장 나가는데 밤에 산에 안갈 수가 없어요 또 어? 저녁 8시 9시에 직장 끝나고 대학원 하면 11시에 끝나면 또 주, 불이 나게또 삼케도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눈만 감으면 죄 지은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동전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래가막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막 회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음.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선한 행위의 책이 있는가 봤더니 선한 행위 책은요. 한 권이라면 악한 행위를 기록한 책은 백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백 권.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의 책이 두껍고 악한 행위의 책은 아주 얇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위 책이 아주 얇고 악한 행위 책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나 십도같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집은 불새로 책을 통해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별장같은 대저택이 있고요 왕권받은 성도도 있고 중국의 자금성 큰 자금성인데 그거는 쓰레기장 같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중국에는 자금성에 지구에 천백만배 되는 그런 큰대저때큰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 성도에 해당되는 천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천사들이 모든 장식을 다 하고 그수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층 빌딩이 무수히 많습니다 황금으로 지은 고층 빌딩이 상상을 속도적으로 많고요 2층 집 1층 집도 많이 있고 천국에도 달동네들이 있어요 황금으로 지은 달동네도 있는데 작은 집도 있고 또 천국에도 노숙자들이 많은데 노숙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쪽에 웅크리고 있겠다고왜 한편 강도 겨우 불가운데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서 뭐 특별히 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남의 잔치에 기웃거리고 참여하고 할렐루야한테 같이 할렐루야하고 아멘한테 같이 아멘하고 천국에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왜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집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영원히 쉬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교제도 할수 있고 소풍도 가고 주님도 만날 수 있고 주님도 자주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천국의 집들이 많이 있고 상이 적은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주님이 자주 찾아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별로 없고 봉사한 일도 없고 주님 위해서는 내보일만한 네, 게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지만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기도 받으시지.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주님 아버지께 또막 기도도 하시지. 이 땅에서는 사건들 주님께서 막 그걸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지. 천국 백성도 특별한 뱃성을또 만나시지 주님이 또 회의하시지 어느 지역 지구 반대 측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빨리 가서 천사들 가서 영적전쟁 하거라 주님이 그래서 지금 날밤새도체서 처리하고 있고 이런 이런 일인데 빨리 가서 암흑의 성도를 도와라 주님이 다 지시하세요 할렐루야 천국 처사을 지시하고 천국 집은 아직도 건축 중이고 아직도 리모델링하고 있고 완성된 집들도 있고 공사가 중단된 집도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집은 공사가 중단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중단하는 전제입니다. 중단하는 전제. 주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 있는 수많은 일들 불세의 책에 안 나온 내용도 얼마나 많이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딴짓 하고 했을 때는 그 수호천사도 물끄러미 핸드폰 같이 봐요 근데 인상이 안 좋아 그래도 말을 해 어떻게 이걸 왜 보는데요 지금 기도 시간에 인상도 별로 안 좋네 성도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다하다 안되면 천사가 그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천사가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사들도 상을 갑절로 받아요 갑절로 불세례식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쫙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막막 의기양양하고 야 내가 맡던 성도님이 기도한다 내가 맡던 성도님이 드디어 상에 올라가는구나 아무게 성도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거 이겁니다. 더 기도해야지. 더 강하게 기도하라고 해라. 천사들이 또 와가지고 막, 성도님 더 힘내세요. 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 시간이잖아요. 지금 한눈 파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 어떤 천사들은 물끄러미 고개만 쳐다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어떤 천사는 너무 너무 빠르게. 천사들도 자랑거리가 되더라고. 누구? 정막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팍 봉사할 때는 자기 의 담당 천사는 자기 담당하는 그 영혼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쪽에 있는 똑같은 친구라도 부모 형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피를 나는 형제다 할지라도 봉사를 뜨겁게 하는 그 아들 딸을 담당하는 천사들은요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 상을 올라가고, 상을 올라가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정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황금 접시에, 기도의 접시에 받아갈 때는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황금 같은 그런 구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구슬이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기도 제목마다 그 황금으로 만든 그 구슬이 있는데, 얼마나 빛나는지 모르니다 색깔도 다 틀려서. 그거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영혼을 상징하는 그런 구슬도 참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말과 성격의 차이가 있으면 부딪히고 싸우고 내는 너대로 나누 나대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해가 달라도 같이 웃어요 그냥 그냥 보면 은 공감이 저절로 돼버려요 이해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와 성도님 그런 생각이 있었네 참 별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정말 멋지십니다 서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 그걸 막주장하진않아주장하 자가 싸우거나 적이 생겨나 그러진 않아요 부딪히진않아 반대하진 않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이제 천사들의 호칭이라든지 천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라킴 하나님의 천군 또미셔라 예. 하나님의 모든 군대, 천군, 이런 별명이 있는 천사들도 많이 있고요 어, 케르빔이라고 하는데 영광의 그룹에 있는 케르빔, 또 세라핀 계열의 어, 또 내생물, 조화라는 조아, 그런 원어의 그런 어, 내생물에 해당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에서 35절 예,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격하시겠습니다 시작 현실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냐 팡팡한 바 수치한 바생날의염재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덧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많고 엄청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해 사탄을 너희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 주님께서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다 부셔놨습니다 우리와의 영적 전쟁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이미 이기셨으니 영적 전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